오늘은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챗 g PT, 잠금해제에 대해서 말할게. 챗 g PT는 채팅형 인고지능이야. 이 말은 프롬프트라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맞게 보여줘.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TOPP라는 파라미터가 있어. 파라미터라 사용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한 데이터야. 예를 들어, 사람들이 내 유튜브를 구독하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타 P9.0에 맞춰 말해줘. 라고 질문하는 거지. 수치가 낮으면 브랜딩, 마케팅, 구독 요청 등 실제적인 단어의 범위를 좁혀서 말해준다면 수치 치가 높을수록 마험류 재미 요소, 마법 골기 등등 답하는 단어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거지. 챗 GPT의 기본 설정은 0.9라고 하니까 더 창의적인 답변을 위해서 타 P5.0으로 해서 다시 답을 해줘라고 명령해서 다른 답을 끌어낼 수 있어. 자,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다양해서 챗 GPT에 조정 가능한 파라미터들을 직접 물어봤어.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면 핵심 있는 정보들을 다음에도 들을 수 있으니 꾹 창작성에 관한 파라미터는 템플러쳐, 정확도 높지만 뻔한 대답, 정확도가 낮지만 창의적인 대답, 빔, 서치, 가설을 적게 해서 퀄리티 높이기, 샘플링, 스트레터지, 확률과 다양성에 대한 조절, 정확도를 위한 파라미터는, 퍼크사티 검색한 답의 퀄리티 조절, 엑스머 인포 랭크스, 답변에 대한 길이 조절, 파인 튜닝, 답변에 대한 정확도 조절 블루세싱 품질 정확도 상승 이거 외에도 검색을 하면 계속 나오더라고 저번 영상에 이야기한 마법의 단어 컨티뉴를 하니 100개가 넘게 나와서 앞부분에 나온 것만 추려서 가져왔어 한번 테스트해보면 나한테 자주 맞는 것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여기서 추가 팁 저번 컨티뉴처럼 디벨로을 치면 방금 한 답변에 대해서 더 업그레이드해서 답을 줘 쓰면 쓸수록 신기한 세상이야 우리 채치피티를 잘 활용해서 세상을 편하게 살아보자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를 핵심만 가져올게 구독과 좋아요 해준 친구들 고마워 다음에 만나